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영환입니다. 자 제가 누군지 좀 궁금하시죠? 제가 저는 KBS에서 32년 동안 뉴스 앵커, 그다음에 특파원, 그리고 보도를 총괄하는 국장을 지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와의 인연을 생각한다면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고요 2017년 이 광주방송 총국장을 지냈습니다 에, 그때 당시에 5.18 안매장 사건 특별수제팀을 제가 꾸려서 이후에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 발굴 위해와 5.18 행불자 가족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후배들이 기자이피가 주는 특정상을 받았고요. 어,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. 요즘 제 세상을 탈진실 사회.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. 진실이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 개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어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생각이 다르면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극단적인 진영 사회가 되면서 진실이 실종되고 이 정파적인 주의 주장이 판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어떤 의도를 앞세워서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실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